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그랑상하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게임인지 알려드릴거고요그 다음에 초반 1챕터부터 4챕터까지 의 클리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필요한 이 자잘한 팁들은 따로 팀모음 영상에 달았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육성 위주로 설명드릴겁니다 5챕터부터는 아직 무가금으로는 지금 뚫고 있는 중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우선 그랑사가는 캐릭터별로 4가지의 무기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임입니다 지금 리세마라 하신다고 티오피 보면서 아직도 리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게임은 티오피가 무의미한 게임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캐릭터마다 각 등급별로 R부터 SR까지 4가지씩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리는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 리세는 최대한 변신웹 폰을 많이 들고 가는게 중점이 돼야 하는 겁니다 구조에서 그 현재 어둠속성인 카르트가 제일 많이 안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카르트 쪽 웨폰은 환원하셨다가 재뽑기 해보셔도 됩니다 또 q 이의 세레아자드 이 웨폰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사용된다고 들었거든요 어, 이 스킬효과가 이런 슬라임을 소환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공격할때도 큰 효과를 못본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안써봐서 모르겠지만 여기 잠재력노드 잠재능력에 주위 맷 위쪽에 이 잠재력 노드에서 세이라자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스타트할 때에는 딱히 필요 없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스 쪽에서는 메르테스 이 무기가 좀 극효율을 뽑기가 힘들어서 환원하시면 되고요. 윈 캐릭터에서는 헤게나 이게 패시브가 맞긴데 초반에는 딱히 필요 없는 패시브거든요. 그래서 요거 뜨시면 환원해서 재뽑기 하시면 되고요. 나마리에 쪽에서는 에리아. 이 에리아 웨폰은 이 패시브가 결투장 전용입니다. 결투장 전용이라서 초반에 그 챕터 밀 때는 그렇게 큰 효율을 뽑기 힘들기 때문에, 어, 환원해서 재뽑기로 하셔도 됩니다. 세리아드 쪽은 이네 개가 다꼭 필요하고, 1순위 육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기 네개 중에서 두개 들고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어, 버리는 게 없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진행하시다 보면은, 아, 그때 왜 갈았지 하면서 후회를 꼭 하기 때문에, 세리아드 쪽은, 어,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작하실때는 그랑웨폰들의 변신웨폰들 그리고 q 이나 세리아드, 나마리에, 라스 이쪽에서 아까 제가 환원해도 된다는 그 무기만 빼고 한개 두개씩 같이 들고 가시면 은 그게 제일 베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뽑기하면서 나오게 되는 아티팩트 이 아티팩트들은 환원하지 마시고 최대한 다 들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티팩트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캐릭터에 어떤 아티팩트를 착용하느냐에 따라 클리어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챕터부터 이제 3챕터까지 육성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뽑기에서 어떤 게 뽑히냐에 따라 그 3개 캐릭터 처음에 골라서 키우시면 되구요 1순위로 키워야 되는 거는 이제 변신 웹폰이 뽑힌 캐릭터 그쪽으로 먼저 키우시고 어 이게 카르트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챕터에선 좀 안쓰는 캐릭터예요 5챕터가 불속성이고 6챕터가 어둠속성인데 딱히 효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트가 쓰이는 곳이 현재 무한의 서고라는 그 컨텐츠에서 빛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카르트 쓸만하고요그 다음에 pvp에서 아주 잘 키웠을 때 사용하는거지 아직까지는 이 카르트가 히올로 보는 챕터가 없기 때문에 키우는 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1챕터에서 2챕터 여기까지는 바람 속성 몬스터가 많기 때문에 라스나 퀴로 처음에 밀시면은 아주 편하게 프리패스로 클리어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시면서 모으신 다이아들은 이 3챕터에 여기 보시면 에피소드 3, 4, 5, 6, 7, 8까지 계속 새로운 컨텐츠가 열리거든요. 아마 3챕터의 에피소드 3번 아니면 4번쯤에서 왕국 퀘스트가 열려요 그 왕국 퀘스트가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 뽑기 하셔가지고 웹폰들 그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왕국 퀘스트가 열릴 때부터 이제 캐릭터들을 잘 선택해서 키워야 하는데 이 3챕터가 땅속성이라서 바람속성, 상성인 바람속성 나마리에를 먼저 키우시게 될 겁니다 나마리에 캐릭터가 극딜을 넣어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잘 키워주시는 거 나중에 또 빛을 보기 때문에 열심히 키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캐릭터를 키우실 때는 왕국 퀘스트의 몬스터 소울 그다음에 아티팩트의 강한석 그랑미폰의 레벨업 제로인 정령석 이렇세 가지 위주로 처음에 왕국 퀘스트를 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일일 퀘스트 업적 등 왕국 퀘스트 이 주문서 주는 거 주문서 주는 걸 생각보다 수급이 잘 되거든요 이벤트로 현재 푸시 알람으로도 계속 주고 있죠 그래서 3챕터 키울 때는 어, 충분할 겁니다 주문서가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고요 이 나마리에 키우실 때 팀관리에서 이렇게 세개 고르잖아요 이때 나마리에, 세리아드, 윈 이렇게 세가지를 넣고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윈은 방어력을 키워서 탱킹한다는 생각으로 이세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키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세개를 키우면서 남는 시간들 토벌전에서 그리핀 이 챕터 클리어하시면은 그리핀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남녀 이 티켓들은 처음에 그리핀 쪽에 계속 투자하셔가지고 나마리의 장비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스트 클리어하면서 생기는 경험치 물약들, 서버 캐스트 뭐 이렇게 클리어하다 보면은 이렇게 몇몇 개씩 경험치 물약이 생기거든요. 요것들은 아껴두셨다가 이제 라스 큐이, 라스 큐에 투자를 하셔야기 하 때문에 이 포션은 아껴둡니다. 이 포션은 레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레벨에 맞춰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키울 때 궁금한게 이제 잠재능력 잠재능력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 빨간색깔 그 다음에 파란색깔 공방쪽으로 먼저 투자를 해줍니다 나머리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다 공격쪽이기 때문에 공격쪽으로 다 그냥 찍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노드를 한개씩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은 이런식으로 몬스터 소리 필요한 구간이 있어요 내가 진행하고 있는 챕터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소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계속 쭉 올려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챕터 진행 중인데 여기까지 5챕터에서 얻을 수 있는 몬스터 소울로 다 찍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6챕터 6챕터 돼야 이걸 봐줄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다 찍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3챕터니까 아마 여기 라인까지 아마 여기까지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4 챕터 돼야지 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일 텐데, 여기까지 다 찍으시고, 아래쪽에도 다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남든 포인트. 그 다음에 무조건 포인트가 남아요. 레벨업 속도보다 이 챕터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포인트가 남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양 옆에 패시브 스킬들, 그리고 여기 SR 아티팩트와 SR, 그랑웨폰이 있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씩 진행할 때는 몰빵해서 꼭 받아야겠다 하는 목적으로 찍으시기 보다는 위쪽, 아래쪽 다 찍고 남는 거, 남는 거한 개씩 찍는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받겠다고, 여기 템을 받겠다고 무조건 몰빵으로 찍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 공격 라인에 찍을 게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 이쪽 진행하실 때는 몰빵한다는 생각 마시고 여기 위에 다 찍고 옆에 패시브까지 찍고 남는 거 남는 거한 개씩 찍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마리의 세리아드, 그 다음에 윈 키우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3챕터 마지막 보스인 사신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신이죠. 요 놈을 잡게 되는데 요거 나마리의 윈, 세리아드 요렇게 들고 가시면은 진짜 쉽게 클리어 되거든요. 자, 요놈까지 잡게 되면 은 이제 4챕터, 4챕터가 챕터 열리게 됩니다 이 4챕터는 모든 몬스터가 물속성 몬스터이기 때문에 상성이 땅속성이 딜이 잘 들어갑니다 아, 하지만 위는 탱커기 때문에 딜량이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성이 안타는 나마리에나 세리아드로 딜을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필드 사냥에서는 그래도 초창기에는 이 윈이 이 상성딜 때문에 조금 더잘 박히는 느낌이 날겁니다 지만시간 지날수록 장비 다 껴주고 했을 때는 윈이 더 데미지 가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다 거쳐지기 전까지는 윈으로 그 메인 캐스트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마 나마리에 3챕터에서 나마리 열심히 키웠다면 4챕터에도 메인 캐스트 밀 때는 나마리에 충분히 될 겁니다. 이 4챕터부터가 이제 무소각은 분들은 여기서 속도가 확 느려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 속성의 상성 때문에 길안 박히는 게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여기서는 세리아드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바뀌게 됐죠? 기존에 나마리에가 메인으로 키웠던 게 이제 여기서는 세리아드가 메인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세리아드, 나마리에 이제 여기서는 위는 적당히 방어력만 찍고 라스나 큐이 어, 웬만해서는 라스 쪽을 먼저 키워주시는 게 5챕터 할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라스를 조금씩 야금야금 키워줍니다. 일단 메인은 세리아드예요. 세리아드를 중점으로 키우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세리아드를 성장을 잘 시켜둬야지 5챕터에서 엄청 편하게 됩니다 자 4챕터에서 세리아드 최대한 세리아드를 공격력 쪽다 찍으시고 방어력까지 다 챙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4챕터까지니까 이제 여기까지 열리게 되거든요 진행하시다 보면은 다 찍을 수 있게 포인트가 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찍을 수 있는 모든 마지막 동선까지 찍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리아드의 웹폰을 보시면은 딜웹폰과 힐과 소포스를 할수 있는 웨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딜과 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웨폰의 재료가 조금 더 많이 소모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하이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어떤 챕터에서는 딜 웨폰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챕터에서는 힐 웨폰을 넣어서 구성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리아드에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SR등급에서 보시면은 이 아이샤가 딜 웨폰, 히포크스가 딜 웨폰, 돌로레스가 힐 웨폰, 하백이 소포트 웨폰이거든요. 자, 이 힐과 딜을 선택하는 거는 이 일반 스킬, 해방 스킬로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공격력 자체는 이 등급 높은 게 당연히 높고요. 자, SR등급에서는 페이시는 소포트, 체르니가 공격, 에퀼라가 공격, 베일라가 힐 웨폰입니다. R등급에서는 이 베네딕트, 어? 물고기를 베네딕트가 힐 웨폰이고 나머지 세 개는 딜 넣는 웨폰이거든요. 목적지는 없어요 그정 사랑은 잡을 수 없는 요렇게 다딜 웨폰입니다 베네딕트 제외하고다 딜이기 때문에 초반에 R등급 뽑기가 실패해서 R등급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베네딕트가 힐 웨폰이고 나머지가 딜이라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성을 세리아드가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본인이 어떤 웨폰을 들고 있냐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지긴 할텐데 기본적으로는 이힐이딜 또는 3딜 1힐 요런식으로 구성하시는게 좀맨캐스트 밀기에는 수월합니다 자 아이샤가 있는 우편 오픈 이벤트로 맞취네. 그냥 다 줬죠 그래서 아이샤는 아마 다 들고 있을거예요 그럼 딜 한개는 여기 아이샤로 챙겼고 돌로레스 돌로레스가 여기 4챕터 4챕터를 올클리어하면은 마지막에 또 받거든요 그래서 돌로레스 한개는 또 무조건 하나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딜한 개, 힐한 개가 챙겨졌기 때문에 또 이제 나머지 힐한개 또는 딜한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SR 등급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힐량 자체는 지금 베일라가 힐 웨폰 한 개니까 SR에서는 요거 무조건 키우셔야 되고요. 어 페이시가 소포트인데 이게 보호막 주는 거예요. 스턴 저항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 스킬 자체가 보호막이에요. 이 보호막은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리아드 자체의 패시브에 보호막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 딱히 큰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SR에서는 요거 딱히 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챙겨야 할 거는 체르니, 에큘라, 베일라 요거 3개만 챙기시면 되고요 SR은 당연히 네개다 챙겨야 됩니다 히포크스가 제가 이제서야 획득을 하게 됐는데 어 이거 딜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 범위 딜로 넣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5챕터에서 길봉 아주 오지게 잘 쓰고 있고요 하백이 조금 애매한 녀석인데 스킬 자체는 이 해방 스킬 포인트인 LP 포인트 요걸 올려주는 거랑 데미지 증가 데미지 증가 버프 주는 거 요거라서 이렇게 확 세진다는 느낌은 없고요 하지만 패시브가 좋습니다 해방 스킬에 데미지 20% 증가 요게 변신 스킬, 변신했을 때그 데미지도 20% 증가되거든요 변신웨폰이랑 조금 조합이 안 맞다면은 들고 가면 조금 힘든 캐릭터고 그래도 다들 아이차 변신 있기 때문에 화백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리아드는 이 4개가 버릴 게 없는 그런 캐릭터고 자체르니에퀼라 체르니가 이제 범위 공격에 물방울 상태 이 물방울 상태가 몬스터를 가두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일반 필드나 그 타이머택 타임 어택, 타임어택에 못 잡는 그런 미션 할때 얘도 좋고요 에킬라는 5챕터 한정, 5챕터 전단해. 한정으로 좋습니다 부속성 적에게 데미지 전단해. 추가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5챕터 한정으로 좋고 또 패시브가 데미지 10%예요 데미지 효과 10%가 항상 패시브를 붙기 때문에 이 에킬라도 좋은 웹폰입니다 그래서 4챕터 부분부터는 이제 세리아들을 열심히 키워야 된다 어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키우시면서 윈 왼쪽은 저도 지금 엉망인데 어, R 웨폰, S R 웨폰, 키수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키워줬고요. 특히 라르고를 만약에 얻으셨다면은 어이건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얘가 이제 도발을 쓰는 그런 캐릭터여 가지고 보스전이나 뭐 어떤 메인 캐스 밀때 위니 도발을 해서 세리아드가 좀더딜 편하게 해주는 그런 웨폰이거든요. 위는 이제 주력으로 키운다기보다는 그냥 방어력 쪽만 키워서. 얘는 좀 그냥 버티기 하는 용도예요. 윈으로 딜 넣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윈은 그냥 버틴다. 이런 생각을 키우시고, 세리아드 나마리에로 4챕터 클리어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챕터에서 4챕터까지 어떤 캐릭터를 키우고 육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웹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리세마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버리는 웹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변신만 뽑혔다 하면은 게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현재 그랑사가 최대 의 규모의 오픈톡방이 여기 링크에 있으니까 꼭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옵챕터 진행하면서 어떻게 클리어해야 되는지 옵챕터 보스들은 어떤 패턴들이 있어서 어떤 웹폰을 준비해야 되는지 요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